주호영 어, 원내대표가 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인원이 많아서 권력기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올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된 법입니다. <웃음> 우선 공수처장은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만이 될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2명의 동의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또한 원래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다 중립성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회와 공수처, 공수처 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공수처법 3조 3항은 아예 명시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 조영원의대표님 판사 출신이시죠. 따라서 이런 공수처법 내용을 모르시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표하신 것은 공수처가 잘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끼 원 구성 마치고 공수처가 7월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